시간 분에속 뭐... 뭐... 뭐? 그러니까 이게 그래 시간 분에뭐시기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. 시간이고 여기 뭐 속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. 네. 네. 그럼 항상 모든 간에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? 네. 네. 그러면은 속도는 뭐에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겠어? 시간이 뭐에 대해서... 어,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야. 속도를. 그래서 요 면적이 위치가 나왔었잖아. 네. 이게 네. 예. 시간에 대한 적분이라고. 네. 네. 음, 그러면은 이 알파를 적분할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 적분해야 된다고? 음, t 에 대해. 키에 대해. 어, T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, 결국엔. 오케이?